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의 n x 관련해서 그 nx 스케치에서 치수를 기입했는데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다. 근데 잘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nx 10입니다. 뭐, 9나 10이나 11이나 10이나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new, m o 오케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면 찍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자, 그런 다음에 치수, 디멘션, 찍고, 했습니다. 자, 한 100.123456, 예, 클릭,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면 되죠. 오케이 했더니만, 소쯤이야 한 자리까지 표현 안 되는 거죠. 어, 소쯤이야 두 자리, 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수만큼 표현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창을 닫고요. 첫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디멘션의 정밀도, 데시멀브레이스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메뉴에 가셔고 프레퍼런스, 스케치가 아니에요. 드래프팅입니다. 이 NX는 좀 특이합니다. 드래프팅의 어떤 설정사항을 스케치에서 스케치도 드래프팅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면치는... 도면 환경의 설정 사항을 스케치에서도 끌어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래프팅에서, 여기, 디멘션, 텍스트 유닛, 여기서 데시멀 플레이스 있죠. 이게 기본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메뉴형, r 레퍼런스 아직 없죠. 그렇죠? 드래프팅이. 그 말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프레퍼런스 드래프팅 여기 디멘션 있죠? 디멘션을 클릭하셔가지고 텍스트 클릭하면 유닛 여기가 대시말 프레임입니다한1로 해보죠. 어플라이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케치 환경로 들어보자. 들어와서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D 디멘션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어떻습니까? 1 2 3 1, 2, 3, 4, 5, 6, 예, 클릭하면 이렇게 소점이야 두자리까지 표현이 되겠죠. 당연히 뭐 반올림 처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뭐 4, 5, 6, 7, 8, 9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4, 5, 6이니까 그렇죠? .456이니까 .46까지 이렇게 반올림 처리되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은 어떨까요? 예, 클릭 클릭 이렇게 각도를 함쳐보자 디멘션한 다음에 2선 찍고 2선 찍으면 이렇게 각도도 파이니 요렇게 표시됩니다. 45.456789. 그렇죠? 이렇게 바늘을 틀려서 표시됩니다. 어,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게 표시되는 거는 이제 오토 디멘션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죠. 오토 디멘션이 꺼버리면 치수 기입이 안 되겠죠. 예.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자, 잘 됐습니다. 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닫았습니다 저장하지 않죠 자새로새로운 이제 단품 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 겠습니다 면 하나 잡고 오케이 사각형 그려 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치수 기입해 보니까 뭐 100.456789 했더니만 월날이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 버렸습니다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가 아니라 다시 원래 한 자리 값으로 되버린거죠 그럼 다시 할 때마다 이거를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방식은 일시적 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히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 이미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아유 너무 크게 기입했네 한7 1 4 5 6 7 8 9 이미 치수를 기입했습니다 기입한 다음에 이걸 변경을 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변경하고 기입을 했는데, 지금은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유닛에서 이걸 변경을 해보죠. 두째 자리까지. 확실한 차원에서 세째 자리까지 해볼까요? apply, okay. 했니만 어, 기존에 기입된 거는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럼 새로 기입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사 하나 잡고요. 자, 그런 다음에, d, 음, 이렇게 해보죠. 새로 기입한 거는 잘 되는데, 또 기존에 기입된 거는 또안 바뀝니다 그렇죠 안 바뀌죠 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고 어떻게요 선택하고 여기 속성 있죠 들어오셔 가지고 어 어떻게요 이 프레퍼런스에서 우리가 변경한 사항대로 해서 이 치수가 업데이트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요렇게 요거 있죠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눌러줘야지 이게 반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요 방식은 일시적 이라는 거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지 적용이 되고 이미 기입된 치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음,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걸 누르든지 여러 개 동시에 할 거면 여러 개를 클릭 클릭 클릭 컨트롤 게 아닙니다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꼭 눌러 주셔야지 반영이 된다는 거 요걸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귀찮죠 할 때마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그래서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자, 두 번째 방법 어, 보통 우리가 이제 NX에서 연구적인 어떤 그 설정 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 커스텀 디, 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커스텀 디폴트인가요 디폴트 커스텀 인가요 거기서 하는 게 되는데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NX에서요 자 파일 프레퍼런스 여기 안 뜨죠. 안 뜨는 것은 이제 파일이 하나 열려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new 모델로 들어오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파일입니다. 파일, 위에 메뉴 밑에 메뉴가 아니고요. 메뉴가 아니고 파일에 유틸리티, 커스터마티 폴트 있죠. 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어로 해석 한다면 뭐 컨트롤 한다 이런 얘기죠. i 니 i t i a 초기 값, 파라미터 매니, 많은 t e r 들 a n y 초기 값을 변경하는 곳입니다. 커스먼 디볼트로 오죠. 자, 그런 다음에, 모델이 아닙니다. 드래프팅을 하는 거예요. 드래프팅에, 여기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있나요? 없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자, 도면칠때 보통 기본 값이 is로 잡혀 있습니다. 자, is로 맞춰 놓죠. 하고요 일단 i s 를 맞췄습니다 자그 다음에 커스터머 스탠다드 여기서 약간 변경을 하셔야 돼요 dimension text 여기서 decimal p a e 있죠 요거를 저는 2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값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저장 위치가 어디일까요 저장 위치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음 원래 이제 얘가 저장 is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있겠죠 표준에 있을텐데 그 표준 값을 우리가 변경을 했어요 했으면 반드시 원본에서 저장할 수 없으니까 세이브 e as 하셔가지고 저는 음, 원더바 0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캔슬하고 예, 빠져나오면 여기에 저장된 이름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플라이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거죠. Change. 지금 변경된 커스 s t 디폴트 옵션을 변경했는데 이 옵션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려면 NX 세션 다시 NX를 한번 껐다 다시 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켜는, 음, 다시 껐다 켜라는 얘기죠. 자, 오케이. 일단 캔슬하고요. 창을 닫겠습니다. 빠이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NX를 켜보겠습니다. 뭐하란 대로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나요? 자, New 모델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커스터머 디폴트, 드라프팅, 들어오니까, 어, 잘 바뀌어 있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사항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C의 사용자, 한글로 사용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계정, 그 다음에 앱데이터, 로컬 지멘스, nx100이 nx10입니다. 자, 뭐 nx12 버전을 쓴다고 그러면 nx1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버전이 달라지죠. 뭐 13, 14가 아니라, 뭐, 이상하게 바뀌면 연도별로 바뀌죠. 1899, 뭐, 18, 뭐 1924, 뭐, 이미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죠요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니까, 러 아까 전에 커스텀 디폴 대화상자에서 그 항목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요두 개를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커스터머가 이 nx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들어와서.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D, Dimension을 하나 주겠습니다. 뭐, 120.456789.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홀라리오. 왜? 안 바뀌지? 커스텀 디폴트에 있는 게 변경을 했는데. 그죠 그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렇죠 치술 기입하 전이든, 기입한 후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커스터머 디폴트에서는 이제 초기값을 세팅을 해 놓는데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프레퍼런스에서 드래프트을와보죠요 대화 상자에서 요걸 요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세팅을 뭐로 뭐를 가지고 세팅을 찾고 있냐면 이, 이 세팅값들이요 여기 프레퍼런스에서 이제 변경한 사항을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스터머 디폴트에서 우리가 세팅한 거로 해서 어, 이런 설정 사항들이 적용되길 바란다 그러면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음, 120점 이렇게요 그렇죠 음, 잘 안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되나요 근데 이거 눌러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를 바꿔주고 다시 한번 세팅 업로드 여러분 눌러주십시오 자, 확인 차원에서 자 클로즈 이잘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어차피 자신 들어오죠 커스텀 디폴트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기 드래프팅 돼 있고 커스텀 들어왔을 때그 다음에 여기 어 디멘션 텍스트 2로 잡혀 있는 거는 확실하죠 확실한 거니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프레퍼런스에서 스케치를 들어가기 전에 드래프팅에서 그냥 여기서 커스텀 가지고 하겠다 라고 적용을 해놓겠습니다 미리 그렇죠 그럼 얘가 바뀌어 있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값을 가지고 이거를 채우겠다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고요그 다음에 D, Dimension, 요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85.456789 하면 또 적용이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터머 디폴트 값을 먼저 변경을 하시고, 그렇죠?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스케치 작업을 하기 전에, 드래프팅에서 커스텀 디폴트에서 세팅한 거 값, 값을 가지고 드래프팅 환경 세팅 값을 이제 재세팅을 하는 거죠. 음. 자, 근데 얘도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왜? nx를 한번 껐다 키면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디폴트에는 세팅 값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스케치 작업할 때 드래프팅에서 다시 한번 잡아 주기만 하면 되죠. 커스텀 이 껐다 켜더라도 커스텀 디폴트에 있는 값선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왜 파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단 우리가 이제 도면 작업을 할때 또는 스케치 작업을 할때한번더 프레퍼런스를 해 준다. 맞죠? 불러온다. 맞죠? 라는 과정을 한번더 거치면 이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일일이 할 때마다 요 작업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해줘야 되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것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 생각에 그래요 그 NX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환경 세팅을 여러 군데서할수 있게끔 해놨는데 아무래도 안전장치 같습니다 안전장치요 왜냐면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한번만 딱 쓰는 세팅을 할수 있게끔 해놨고 요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세팅값을 바꿀 수 있는데 할 때마다 어, 네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서 iso 나 is01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라뭐 그런 의미로 받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영구적으로 바꾸는거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아예 템플릿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자 그럼 템플릿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보통 NX를 설치하시면 CFM 파일즈 지멘스 NX 버전 그 다음에 UGII 템플릿 폴더에 보시면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뭐냐면 음, 볼까요? 여기면 되게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면 되고 모델 플레인 1-MM 밀리미터입니다. 요거는 인치 단위고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읽기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바탕면에다가 일단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NX에서 바탕면에 저장해놓은 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강제로 여는거죠. 바탕면에 있는 이 파일을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굳이 커스마커스마 디폴트 말고 프레퍼런스에서 트래팅에서 유닛에서 이걸 바꾸세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뭘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바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확인 차원에서 한세 자리까지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뭐한네 자리?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세이브, 저장하시고요. 단, 템플릿이 바뀌면 곤란하니까, 이 템플릿 선 이름을, 근데 여기서 이름 바꿀 수 있을까요? 백업으로 바꿔보죠. 못뭐 바꿔보죠. 어, 계속 해볼까요? 어, 바뀌었네요. 요거 이제 백업번는 낭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으시고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놓은거 있죠. 요거를 잘라다가 요 템플릿 위치에다가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계속 됐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 불러와질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백업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실제로 내자리를 바뀌었는지 자 new 모델 오케이 스케치 면자 커트로 보겠습니다. 사각형 요렇게 요 하시고 D 하고 170.456789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위험하죠 왜 템플릿 자체를 바뀌어 버리니까 나중에는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백업본을 만들어 온다 그러면 이게 항상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메뉴의 프레퍼런스에서 세팅 값을, 그러니까 환경 설정 값을 이렇게 모델, 모델링이다운스케치 다운, 어셈블리 다운, 드랩든, 래프 p m i 다운 여러 환경 세팅 값을 변경하는 것은 nx를 껐다 키면 슉! 날아간다. 그죠 날아가니까 다시 한번 또 nx 킬 때마다 이 세팅 값을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커스텀 디폴트에서 완벽한 세팅 값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 예. 프레퍼런스도 그 세팅 값을 풀어와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또하는 방법이고. 잠시 여기는 연구조로 저장되지만은 프레퍼런스에서는 또일적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뭐 단위 소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가, 단순한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요 파일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예 어떤 분 이런 이 질문을 하세요. 나는 유에 있을 때 대화 상자에서 이 모델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아 여기 하나 뜨게 하고 싶다. 뭐, 아니면 특히 드로잉 하시는 분들을 많이 쓰시죠. 여기에 우리 회사 나름대로 어떤 표준을 끼워놓고 쓰고 싶다. 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면 여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번 동강에서는 거기까지 설명, 거기까지 설명하 한, 한두 시간 걸립니다. <웃음>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예. 그건 이제 nx 설계자들이 맞아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모양입니다 <웃음> 저뭐 잠시 어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있는 그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변경하는 단위 변경 소점이나 정밀도 변경하는 이런 단순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죠 뭐 소점이나 정밀도만 변경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변경할 경우엔 방법 1을 쓰시고, 또는, 음, 커스텀 디폴트 바꾼 다음에 그거를 풀러와서, 프레퍼런스에서 풀러와서 쓰는 방법, 방법 2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예 연구적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템플릿을 떠도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